부평구가 디지털 격자 해소를 위해서 키오스크 체험 및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평구는 2022년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선정자 8명과 지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3월 넷째 주뉴스입니다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구민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용 키오스크는 음식, 음료 주문, 기차, 버스 예매, 영화표 예매, 무인 민원 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체험자가 이를 직접 해결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 교육용 카드로 직접 결제까지 체험할 수 있어 실제 상황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는 이번 체험 및 교육을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유행이 가라앉은 뒤에는 단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구 관계자는 최근 키오스크를 도입한 상점이 크게 늘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키오스크를 처음 접하고 당황하신 경험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 빨간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15일 2022년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선정자 8명과 지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수제 두유카페, 명상콘텐츠기획 등의 초기 지원 6개와 놀이키트 제작, 문화예술 비대면 교육 플랫폼의 성장지원 2개 사업입니다. 구는 선정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와 시제품 제작비 등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제공해서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창업이라는 용기 있는 도전에 응원을 보내며 구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2일 진행한 창의 공작 플라자 1일 체험 창공 오픈데이에 약 1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상황리에 마쳤습니다 창공 오픈데이는 네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하루에 한자리에서 모두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로 창공 오픈데이에 참가한 강민경 청소년은 이번 창공 오픈데이 활동을 통해서 대면 활동에 대한 요구가 해소되었고 향후에도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평군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보호, 자활에서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3차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시설거주장애인의 활동지원체험사업계획안 발표 및 대상자 선정, 2022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계획 발표 및 연계방안 논의, 인천시 장애인탈시설 관련 정책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평구 부평호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일회용품 줄레기 일환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자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은 일상에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환경운동입니다. 부평구는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심리를 치유하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하게 지원해주는 구민 마음 돌봄을 위한 MBTI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민 또는 부평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완치자, 자가격리자 등 힐링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경구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학업 정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위해 해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일반 장학금의 경우 성적 우수자와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며 특별 장학금은 기능, 체육, 예능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입니다. 2022년 책읽는 부평 올해의 대표 도서는 바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셀프 가드닝을 주제로 해서 지친 일상의 위로를 건네는 내용의 책인데요.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회, 또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아직도 코로나 블루를 토로하고 있죠. 추운 겨울이 가고 다가오는 봄을 맞아서 우리도 독서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다 보면 우리 일상에도 꽃이 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꽃이 활짝 피는 봄을 부평뉴스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평에 관련된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유튜브 부평구청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유익한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